이번주는 중요한 건 기존의 투블럭 뒤에 라인까지 한참 높게 자른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상고를 원하셔가지고그 부분을 제가 여기 요 머리를 연결하는 거 속에는 당연히 많이 파져 있고요. 어 이분도 어쨌든 상고를 원하니까 그 상고를 머리 자르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보세요. 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아주 생머리로 당한 머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머리 자체를 아주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상고 머리로 안 잘랐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가 좀 납작해요 뒤에가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짱구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좀 살리려고 이렇게 투블럭으로 쳤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바위와 빗을 이용해서 이 윗부분을 많이 쳐주면 되게 가볍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듯이 머리가 상고형이 나올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머리 자를 때이 위에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물을 한번 싹싹 뿌려주세요 많이 뿌리지 마시고 살짝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위에를 먼저 이렇게 90도로 들어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한번더 잘라주시고요. 그럴 때 각도는 전체적으로 빛인 90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쪽에는 약간 80도로, 70도, 80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이.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더 70도, 80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다 90도, 90도 올라가시고 잘라주시고 밑에 거 약간 70도, 80도로 올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7 80도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90도로 쭉 잘라 주시고 그래서 위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위질을 하셨을 때 층이 변화가 많지 않으면서도 깔끔하게 위에 머리를 걷어 낼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쪽 왼쪽은 그냥 단차가 보이지만 이쪽은 약간 층을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지는 머리가 되죠. 이 부분도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90도 아래에서 80도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면 되고 자 이쪽 연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위에서 이렇게 자를 때 밑에서부터 사사사사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들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리듬을 많이 타 주셔야 돼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끝을 치실 때는 딱 들어서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최대한 밑에 부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어 빗의 날을 바닥에 대 주시고 이쪽 밑으로 봤을 때 45도 밑에서 45도, 이 각도는 45도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다음에 대신 여기서 올라가면서 바닥엔 대면 안 돼요 이쪽 날이 다면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90도로 올리는 것도 있고 밑에서 칠 때는 45도로 천천히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머리층이 절대 단차가 나질 않죠 이렇게 와 깔끔하게 되죠 그 이쪽 오른쪽 단 볼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단이 이렇게 여기서 1단으로 된 층을 자 보세요 이렇게 쳐서 90도로 쳐서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여기까지 잘라 버리면 여기서 층이 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밑에서 층을 내겠다고 생각하시고 치셔야 돼요 요 밑에 요만큼의 1cm 갭을 두시고 살짝 착착착착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면 아주 깔끔한 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살 쳐주시면 돼요 자 45도 이 각도 45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어쨌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90도 여기서는 이쪽 밑으로 45도 그리고 80도는 아까 클리퍼나 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실 때 80도 드시고 빗을 이용할 때는 또 이렇게 밑으로 45도 정도도 괜찮아요 그 차후에 45도 그런 어떤 각도 강의는 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 주시면 층하고 같이 밑에 바닥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라인을 클리퍼로 정리하시면 상고머리 끝 클리퍼를 이용할 때 이렇게 3mm 내지 4mm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부터 이렇게 밑에 라인을 여기가 너무 길게 나셨잖아요 그러면 밑에부터 이렇게 살살 쳐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C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시고 여기까지는 위에 부분에 네이프 부분에 이 부분까지는 너무 쭉 파가지고 올리면 다시 투블럭 되니까 이 부분도 상고형으로 만든다 생각하시고 제일 밑에 가이드라인을 좀 바싹 이렇게 쳐주시고 선을 쳐주시고 그 위부터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보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쳐주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쳐놨을 때 지금의 요 선. 요 선, 요선 있죠? 여기. 요기. 여기 에 떨어진 선 자체를 이렇게 들어서 클리퍼랑 이렇게 머리 위로 해서 이렇게 클리퍼랑 가위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아까는 빗과 가위의 어떤 조화를 보셨으면 요번에는 클리퍼와 빗의 조화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살 해가지고 끝에 삐죽삐죽 피져나온 것만 정리를 이렇게 해 주시면 위에랑 상고머리로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진다 라는거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한 다음달 정도 머리 자르러 오시면 3주 뒤에 머리 보시면 그때부터는 상고머리를 자를 수 있는 어떤 머리선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4mm, 3mm 탭을 끼시고, 바로 밑에 선을 살살, 살살 치셔가지고, 위로 살살 치시는데, 이 가이드라인, 이 선, 이 선은 너무 많이 올라가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연결할 때도 조심히 밑에 라인만 살살 쳐주시고, 그 다음에 탭 빼주시고, 그 다음에 빛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살살 이렇게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고머리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살짝 이렇게 툭툭 툭툭 정리만 하시면 어, 상고처럼 보이네요. 아주 깔끔한 상고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왼쪽에 오셔서 똑같이 4mm 탭을 끼시고, 밑에 라인에 어떤 요 라인들을 살살살살 밑에 끝을 착착착착 쳐주시면 또위에 머리가 살짝 남죠 이 위쪽 머리가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을 탭을 빼시고 1mm로 살살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이렇게 삐져나오는 부분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우리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빨리 자르시면 또 이게 위험하니까 예, 우리 손님 머리들 잘 해드려야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상고형 머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이렇게 잡아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안 잡고 밑에 라인을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게 되면 이 잔털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손님들이 매우 싫어하니까 어, 우리 초보 미용사 블랙형 구독자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들을 좀 하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요렇게잘 해드리고 어 손님이 하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라인은 꼭 정리를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요 밑에 라인이 되게 손님들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밑에 라인도 깔끔한 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하시면 이렇게까지 자를 수 있다면 어쨌든 손님한테 돈을 받고 자를 수 있는 머리가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상고형 머리가 나왔고요 이 위에 머리에 어 밑에 머리 보시면 이 위쪽에 중간 부위가 이렇게 없어요 되게 짧죠 근데 이 부분까지도 커버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감춰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상고형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위쪽에 이 부분을 수술 치시게 되면 지저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칠 거예요 우리는 짱구 머리를 원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나왔죠 자, 옆머리랑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은 어차피 투블럭은 더 비슷하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강의해 드리고요 투블럭으로 해왔을 때 어떻게 머리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블랙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욱